모인 이유는 지니아네 생일이기 때문에 맞아요. 와우. 종현이가 그 생일 파티 원하는 게 있었어요? 바라는게 많더라고요. 아, 바라는게 <웃음> 있어요. 그러니까 저번에 아론 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잖아요. 그렇죠 맞아요. 종현이는 종현이가 원하는 대로 하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종현이가 원하는 거뭐 대충 얘기를 하자면 각자의 장소에서 네. 영상 틀어서 <웃음> <와. 웃음> 그렇게 생일 축하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노래는 귀엽게 불러달라. 요 네. 그리고 케이크는 꼭 초코파이. 초코파이. 케이크? 네. 케이크를 만들어 주고. 그리고 선물은 필요가 없대요. 이건 네. 소문이었어요. 편지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. 아, 아 편지. 응. 어, 소문이지 <웃음> 오케이. 네, 차라리 선물을 달라 그러지. 그러니까. 음, 가장 어려운 선물을 그러니까요. 부탁을 해서 저희가 그 준현이의 소망을 다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네. 수없이 잘 쓴다. 아예 평소 하고 싶었던 말 없어? 응. 그냥 쓰는 거야. 오케이. 그대로 응. 어 막혔어. <웃음> 아 편지 쓰는 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. 원래 손편지가 쉽지 않지. <웃음> 야, 하고 싶은 말 전화로 하면 안 돼요? <웃음> <웃음> 제일 어려운데. 그게 제일 좋긴 해요. 그치 그치. 더 진심을 더 더잘 전달할 수 있을 텐데. 감정을 더 목소리로 표현할 수있으니까다 <웃음> 어? 그럼 우리 맛두 가지 있으니까 여기 밑에를 검은색으로 다 깔자. 쓴거 아니지? 아니야 아니야 신중하게 쓰거 있어 그지 그지? 일부러 아니지? 확실하지? 왜 저래? 이렇게 하면 끝 아니야? 아, 그렇지 <웃음> 여기에 J R 쓸까? 그럼 오케이 아, 다 했어 진짜? 어, 어. 쿠파이만 얹으면 끝인 건가? 그치 어, 제이 좀잘 썼어 어잘 썼어 잘 썼어 어, 하지 늘었네 내가? 너무 잘했는데? 이야. 어. <웃음> 형, 근데 인절미 케이크. 아, 조금 리 먹어 봤어. 안 먹어 봤어. 맛있겠다. 응. 먹어 까어 뭐야? 곰이이걸 접착제로 쓰자. 그래. 이걸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. 응. 어, 야좀나 전질이 있네 넌 볼펜보다 이 톡펜을 더잘쓰네거 그래도 얼굴 그래 되지 않나? 야 민영아 잘써 턱을 잘써오야 귀여운데? 오잘 썼어 고기 들어와서 한 먹어봐야 될거 같은데? 응? 먹어봐봐 독 들었어? 괜찮지? 야 이뻐 좀보급스러워졌어 이렇게 님 보시니까 어. 응. 근데 이거 쓰면은 원래 안 되거든요 왜? 초코파이로만 들어달라고해 아... 풍급스만 <웃음> 아니 <안 웃음> <근데. 웃음> 그려볼까? 그래야겠다 되게 슬퍼보 야, 민기야 어? 좀너 그림이 많이 늘었다 그런가? 응 음. 종현이 그림인데응응 음. 음. 아니야, 진짜 잘못됐어. 어, 중요한 있는 얼굴 동그랗지가 않아. 아, 그 가게 살려줘야 돼. 아, 아니야,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. 나잘그렸어 마음에 들어? 나. 와, 그렇지? 잘했다. <웃음> 오, 잘 아, 그렸네. 진짜 잘했다. 아론 잘했어. 왜냐면 뭐, 그리부리는 거지. 내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해봐도 돼. 장난이야. 그래? 해봐도 돼? 하고 싶은 거다 해. 케이크 할 건데 괜찮아? 어. 진짜? 해봐도 돼? 다 찬성? 당연하죠. 찬성, 찬성. 어, 야, 이거 안될것 같아. 불안한데? 약간 요걸 하고 싶어. 아, 아 아니야. 아, 하지마. 하지한번면안 돼? 아, 여기에만 해. 연습을. 거기 오. 나은 있어 보인다고? 보인 오, 오. 어때? 오, 괜찮네. 그럼 해봐도 돼? 아니야, 이게 딱 깨져서 또할것 같아. 오케이. 어때? 메이플 스토리 같지 오. 메이플 스토리.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냐?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야. 어, 어, 괜찮은 것 뭐, 같아. 어때? 어때? 별로야? 진짜 메이플 같아. 어? 잘했어. 오케이. 오케이, 땡큐. 야, 케이크 근데 너무 잘 만들었구나. 그러니까. 아, 이 어. 정도면 진짜. 이거는 종현이 감동받아 야미현아 확실해 볼펜 보다 이걸 잘써나 그렇네 역대급을 잘한 거그아 그치? 케이크? 어 제일 먹음직스러워 야 이거는 상 줘야 돼 진짜 그리고... 이거 우리가 안 만든 거 같아 상인 거 같아 상인 거 같아. 같아 너무 우리 김치 어오잘 만든 거아니야 어. 진짜야 이건 종현이가 음. 안 믿을 수도 있어 우리가 만든 거 케이크 가 만들었으니까 우리 이제 각자 다른 곳으로 가서 좋아요. 좋아요. 그, 제야이 바라던 영상통화를. 야, 무슨, 우리 꼭 다른 데로 가야돼? 정현이가 키워도 돼. 캐러를... <웃음> 여기서 그냥. 그렇 하면 되는가? 그렇게 하면 되는데, 정현이가 다른 데로 가면 돼. 그래, 가자. 나 가야겠다. 나 간식 하나 들고 가야지. 난 마들레 먹을까? 마들 거 먹을까?